검찰, 경찰, 권익위 등 대부분의 권력 감시기관들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최재형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3개의 기관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서 중대한 청와대의 법규 위반을 밝혀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물론 윤석열 총장마저 이 정권에 대한 수사에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입을 닫고 숨죽이고 있는 이때최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홀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선 것입니다. 김천의 시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번에 청와대 감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 일이 향후에 감사원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 감사원장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가능성, 추 감사의 가능성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편법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비상임적인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총재호 위원장에게 매달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4.15 총선에서 제주 갑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는 후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일자리위원회도 비상임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5,513만원을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는 1억 4,099만원을 국가우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해 줬습니다. 이용섭시장은 2017년 대선에서 이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초 취임한 김용기 부위원장에게는 현재까지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사례금을 주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법규 그대로 사례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가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채 영상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고 5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계약을 체결하 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 문재인 정부가 자기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살해하고 챙기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는 늘 기회는 균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늘내 편의 자기 사람들에게만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웠다고 하는 것이 국가감찰기관에 의해서 증명된 중요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후임 김사열 위원장이나 김영기 부위원장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와대가 이미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규정을 알았지만 내 식구는 어떠한 초법적 권리를 누리더라도 괜찮다는 그들의 제 식구 챙기기의 셈법을 감사원이 최초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가 재판에서조차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가 되더니 이제는 급기야 급여나 사례금까지 친문에게만큼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챙겨주고 비문에게는 보수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과 부정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와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감사원은 추후 개선이 아니라 편법으로 지급된 돈은 반드시 환수조치까지를 정확히 감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어서 일반 국민들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면 받은 돈을 모두 물어내는 것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엄격하면서 내 식구들은 나라 또는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번 청와대라는 성역을 제대로 들이받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이유로서 김호서 전 차관에 대한 감사위원 임명을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은 그가 공직을 포기하고 로폼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억이 원전에 대한 추상 같은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성역 없는 감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여권 전체를 아연 긴장케 했고 원전 폐지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쪽같은 발언을 해서 이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받은 공격보다 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의 혈세를 자기 편끼리 나눠먹고 국가의 법규를 어겨가면서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청와대가 이미 이처럼 여권의 눈밖에 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번 청와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순수하게 잘못을 반성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나 마나 청와대 안팎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적개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탈원전 활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희원영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최 원장을 향해서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인터뷰와 언론사 고위 간부인 동서의 반문적 느낌이 강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최 원장 공격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최 원장은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때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원전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감사원장에 대한 압력이 더욱 파상 공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최감사원장에게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여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임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이 최정감사원장에게 여러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최정감사원장은 또한 번에 중요한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호사단체인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국민 감사 청구를 냈습니다. 한변은 감사청구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수사라인 밖으로 발령낸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범죄임에도 인사로서 수사 및 공소유지팀을 공중분해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은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하고 이 폭행 압수수색을 감찰 중이었던 정진기 서울고검 검사는 좌천돼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한편은또추 장관은 자기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기 사건을 수사 중에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면서 이런 인사는 직권난명에 의한 수사 방해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적이어서 공익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3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향후 한 변의 국민감사청구를 검토해서 감사착수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국가기관들이 전방위로 총동원되면서 나라의 근본과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재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최 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원은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감사하고 행정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사정기관입니다. 정부 직제상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밑에 있긴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인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사정부, 어사대, 사헌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의 많은 공직자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만큼은 살아서 그 감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데 대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법치주의마저 무너지려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같은 감사원의 활동에 신랏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점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